낚시하러 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 5시 넘어서 출발하게 되네요. 근데 얘 나중에 어떻게 잡아봐? 뜰없 오잖아. 멸치? 멸치? 아 여기 개파에 주고했던거건가 그 우와. 우와! 아 그래? 어. 이 멸치 잡을 먹으려고 산치가 네. 온다고? 고등어 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 여기 있다. 고등어 엄청 화려하죠. 잡았는데 살아서 가져가려고 여기다 넣놨어요. 바다가 만든 어와. 파도 소리 좀 들으세요. 자연이 만든 건데 좋아요. 저기 이렇게 좀 뚫려 있는데 애들이 돌로 막아놨어요. 귀엽죠. 있어. 고등어 놀고 있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놀고 있 친구 친구 넣어줘. 아, 와우, 어. 친구 생겼다. 이이. 정갱이 예. 네. 어. 고등어가 더 화려하지? 응. 어, 여기 고등어가 더큰 그래? 고등어가 더 커. 낚시 고수하고 와서 좀 잡을 것같아요어 나도 잘먹어이나 크다. 크다. 저거 보다 크다. 어 흔드니까 오! 아, 었어요나어잘잡히나봐 <웃음> 친구 친구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우와 우들건요 뭐 엄청 빨라 이디 저기 있다 저기 엄청 빨라 그리고 고등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고등어 보다 좋아응 고등어 아니 고등어야 고등어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큰게 잡힌 거야 지금 아빠, 봐봐 그... 사이즈가 틀리잖아 엄마 근데 아까 바다 보고 여기 여수 바다입니다 여수 바다 유명하죠? 보이는 도둑아가 여기 두마이날있 진짜? 우와 여세 마리가 모여있다 아이 좋게 아이들이 심심해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거 보고 놀고 있어 <웃음> 다행이죠? 고등어가 원래 잡히면 은 바로 죽잖아요? 성격이 좋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기 갯바위가 걸어서도 올 정도로 걸어서 바이들하고 왔어요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방사제 편해요 인터뷰할까? 오늘 대열를 낚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잡아갈치도 <웃음> 잡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갈치하고 고등어하고 산치하고막 나온다면서 왔습니다. 이거 실제로 또 떠지겠는데? 어, 입질한다. 아, 아니야? <웃음> 새우가 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거려서. 물고기들을 잘못 다네요 새우, 그래, 새우미끼 쓰고 있어요. 물고기 안 잡힐 때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웃음> 대리만 주고. 저도 솔직히 지금 낚시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많죠? 그냥 뜰으로 떠도 잡을 것 같은데, 빠져 <웃음> 죽었어요. 파도가. 어! 고등어, 마이자고 고등어 구이나 먹자. 갈치도 필요 없다. 아, 말, 갈치는 필요 뭐야. 안녕하세요. 일어나. 안녕하세요. 우리 딸입니다. 그 살짝 느리고. 아, 날씨대로 아. 저희 아이들이 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엄마 봐줄게? 아니, 거, 그 자리에 있어, 그냥. 세우고. 잡으면 얼마나 좋아. 깔려간다. <웃음> 됐어? 응. 더 감아, 더. 어, 어. 들어왔다 아니, 얘가 잡았던 게 아니야? 어, 잡힌 거 같은데? 어, 에이, 걸렸다. 아니, 걸린 거 아니야? 어, 진짜? 잡은 거야? 어, 이거 좀 잡아봐. 이거봐 오 어, 고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아, 거, 아니, 오, 우고있는 이거 바 아니 바닷다오 엄청 커오오 삼치야 와 힘이 작아 와졌다 터졌어 봐놔 어 어떡해 오와 아, 진짜 와참 대박이야 입지 내가 대박. 응. 잡았다 아닌가 아니 잡 삼치가 터져야 터져 목줄이, 목줄이 끊어져야 끊어져 힘이 진짜 막 좌우로 막 흔들거든요 와나 나 진짜 손맛 지대로 봤다 진짜. 나는 바닥에 걸린 줄 알고 에이 이러고서 걷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콕콕콕 밑으로 박다가 양옆으로 막와 삼치 있네 나온다니까. 어. 온다니까 아, 삼치를 40. 직접 잡자니 말이 안돼 <목소리> 저희는 이따가 여기서 집에서 싸온 거 라면이랑 김치찌개랑 밥이랑 먹을 거예요. 바다 너무 이쁘죠. 회사 나가지고 더 좋아요.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진짜 좋아요. 힐링돼요, 힐링. 아 그러네 한 마리가 노랗구나. 어디? 여기랑 쪼개 한 마리 있네. 한 마리. 아, 낸거 같은데? 아니구나. 한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마리, 엄청 작게 마리. 생겼다. 응. 고등어 됐다, 엄청 작게 생겼어. 네, 고등어 잔치가 발. 응. 아쿠아리움을만들거야 <웃음> 벌써 오 죽으러 간다 오래? 그래? 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됐어 이제 어 돌아왔어 아빠야, 고등어 지금 총 4마리. 4마리입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낚시하러 다닐 만하네 어릴 때는 도저히 못타겠어 오빠 감생이 안 잡았던 삼촌이 보여보니 감생이 안나았던거같 감생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심심하니까 좋네요 계속 뭐라도 무니까 나 안심지망이. 이게 새우를 새우를 아요 바로 먹고 갔어. 아이 뭔데? 어, 오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우와, 뭐야? 잡았다. 어지 와! 바위 때문에 상처났어! 아이들 킥보드는 탈수 없지만 자연 관찰도 하고 아, 너무 이쁘다. 여기서 밤바다가 아니고 여기서 낮바답니다 어, 있지이라 <웃음> <웃음> <헷갈리잖아. 그래? 웃음> <웃음> 경쟁이 아니야? 응. 어. 빠 빨리 넣어줘 수조건 되겠다 여기 여기 다 차겠는데 자리 없어지겠는데 아 저희가 잡은 거예요 네이제이제는 <웃음> 어떨걸? 다시 붙었어. 퐁. 어. 얘들아 이쪽이다. 얘는 기다림이니라. 어, 아, 왔다 왔다. 아빠 왔어 지금. 됐다. 어, 됐다. 폼 보이는데? 저기 있잖아. 엄마 있어. 아, 저기 저건 뭐딴거 보고 래 그래. 아, 이밥 떨어지는 거 찌르 막. 왔다. 여기. 뽑아냈다. 어, 아니다. 나 아, 오지 마 오지 마. 찍게 찍게 찍게. 됐다. 완전히 가져갈 때까지 잡아서 불행이 걸릴다 어. 절대 쏟아 손가... 야! 음. 내가 나한테 물을 뭐, 뭐, 던져가지고 여기로 했다 싶어 물티슈로 닦아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엄청 확 따라다는데 이게? 어. 오! 오! 오! 안돼! 너무 빨랐어 우와 이게 <웃음> 바로 살려서 그런 거 저거는 엄마 응? 가까이 가신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웃음> 옆으로 우와, <away> 어, 엄청 trek. 커. 빈덜빵. 오, 엄청 크다 오, <트�."> <웃음> 야, 이거 크다, 크다. 와, 너무 많아요. 야, 바로 구 오, <웃음> <max> 어, 진짜 크다. <웃음> 음, 일반 고기반이에요 잘 잡히면 좋은 거고, 들무리 때도 잘 잡히면 좋은 거고, 거기가 진정한 포인트. 응, <웃음> 어, 진짜! 노동아 또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 배달하고 있네요, 여기서 어. 어, 괜찮다. 저쪽으로 먼저 간다 저기 치크한번 온다니까 왔어! 합류! 우리 남편도 잡을 때가 됐는데. 하고 있어? 앞에서? 멈 진짜? 치 어, 진짜? 와. <웃음> 야, 앞에서 여기 앞에서 했는데 잡혔어요. 응, 어, 여기 있어 여기. 옆으로. 네? 왜 이렇게. 작아서. 오, 오. 지금 대중에 내가 걸리다니. 오 다쳤다. 진로비를 응? 저도 어릴때 이러면서 컸거든요 아빠보다 더잘 잡아가지고 보내줬어요 사이즈가 너무 낮아서 감생인가 <웃음> 애들 재미들렸어 이제 큰 났어 애들이 작게 생겼어 이제 잘했어 너 이거 해볼래 그럼? 이것도 할수 있겠지? 아 싫어 왜 이것도 해봐 아니야 해도 돼, 이거 어? 남편 친구는 실방 체질이 아닌가봐요 원래 되게 잘 잤는데 열받아서 맥주 한캔 하고 있어요 <웃음> 어? 어? 숭어가 뛴다고? 나못 아, 봤는데. 느낌이 어땠어? 어? 인터뷰. 흔들리고. 못 들겠어? 마스크가 찌그러져. 얼마나 열심히 잡았으면. 이번에 아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빠뜨려서 끊길지도 모르지만. 아까 자기가 도와준 거야? 어, 온다. 왔, 왔다, 왔다. 기다려. 물리면은 들어야 돼. 점프 뛰어요. 진도아 진동? 어, <웃음> 아 왜, 왜, 왜, 왜, 왜, 애들도 엄청 다닌다 여기 되게 활발한 것 같아 여기 사람들도 막 누나가 동생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잡았다 아니야 물러왔어 지금 내꺼 지 봐야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웃음> 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 و ف